더 달릴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계속 주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네, 관련다 안녕, 동트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혹시 주행 중 계기판에 연료 경고등이 점등돼서 가슴 줄였던 경험 있으십니까? 시내 주행이라면 곳곳에 주유소가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장거리 주행을 하게 될때 가면서 넣지 뭐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출발했는데 주말이라서 그런지 앞쪽에 사고가 났는지 차는 막히고 밀리는데 주변에 주유소는 없을 때 연료 경고등까지 점등되게 되면 정말 불안하고 초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료 경고등이 점등되면 내차에 주행 가는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와 계속 주행할 때 문제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투비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투비, 그럼 연료 경고등이 점등되었을 때 남은 연료량은 얼마나 될까? 평균적으로 소형차는 6에서 9리터, 중형차는 9에서 10리터, 대형차는 12리터 정도가 남는다고 그래. 그러니까 내 차의 연비를 알면 대략 주행 가능한 거리가 계산되겠지. 중형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남은 연료가 10리터이고 연비가 10km라면 대략 주행 가능한 거리가 100km로 계산되니까 서울에서 춘천까지는 갈 수가 있겠지. 하지만 연료 경고등이 점등되는 시점이 자동차마다 다르고 운전 습관, 주행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주행거리는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할것 같아. 그럼 왜 연료 경고등이 점등이 되고도 50에서 6 0 k m 의 주행이 가능하도록 했을까? 그건 대부분 고속도로의 휴게소에서 다음 휴게소까지의 평균거리인 50에서 60km를 기준으로 주유가 가능하도록 여유를 두고 설계를 했다는 거야. 일부 운전자 중에는 연료 경고등이 점등된 후에도 더 달릴 수 있다는 사실 실 때문에 계속 주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의 경우 차가 갑자기 도로에서 멈출 수도 있고 또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행동인 거야. 뿐만 아니라 연료는 연료 필터를 거쳐서 불순물이 걸러지고 엔진의 연소실에 분사가 돼야 되는데 연료가 부족한 상태로 엔진이 멈추게 되면 인젝터에 무리 가고 또 연료 탱크의 바닥에 수분과 불순물들로 인해서 연료 펌프와 연료 필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되는 거야. 혹시 연료 경고등이 점등된 상태에서 주행을 하는데 가속 페달의 반응이 평소와 다르거나 출력이 떨어질 는것 같을 때는 곧바로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끄도록 하고 자동차 보험사의 비상주유 서비스를 받고 주유소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면 되겠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차주의 성격, 운행 목적, 운행 환경 등에 따라서 주유 습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연료가 거의 떨어지거나 연료 경고 등이 점등돼야 주유를 하거나 항상 연료를 가득 채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와 같은 주유 습관은 고속도로나 장거리 주행 시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주유 습관은 내 차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주유 습관을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 네,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 t 비요